안녕하세요. 더싱 M140 강의용 가이드 마이크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M140은 머리에 쓰고 사용하는 헤드셋 마이크와 컴팩트한 사이즈의 M140 스피커의 고출력 스피커 출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시는 방법은 돌리시면 됩니다. 스피커가 켜진 다음에 음악 재생이라든가 루트 연결이 필요하시면 핸드폰에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억스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USB라든가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시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스피커가 전원이 켜지게 되면 파란색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뒷면에는 스트랩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허리에 벨트팩으로 차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커를 켜셨다면 마이크를 켜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켜주시면 UHF 하면서 마이크가 켜지게 됩니다. 현재 채널은 1번이라는 얘기예요. 채널을 변경하시는 방법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볼륨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셋이라고 나고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표시 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이크가 처음에 켜지게 되면 기본 볼륨 값은 4입니다. 여기서 볼륨 플러스를 누르면 볼륨이 6까지 켜지게 되고요 볼륨을 또 줄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머리에다가 포트셋을 쓰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흡음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입하고 직각으로 다가 맞아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음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입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춰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 전원을 켜시면 지금 약간의 에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에코를 빼고 싶으실 경우에는 DSP 볼륨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에코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아... 지금 에코가 완전히 빠졌죠? 다시 에코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에코가 많이 들어갔죠? 또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이크 쪽에서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스피커 쪽에서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직 하는 소리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륨을 마찬가지로 줄이면 마이크 소리가 안 나죠 지금 삑삑삑 했던 건 최저치에 갔다는 얘기고요 다시 오른쪽으로다가 최대 볼륨으로 가주면 맥스로다가 볼륨이 조절이 됐다니. 자, 지금 현재 스피커 쪽에서는 맥스고, 볼륨, 어, 4였었어요. 볼륨을 6까지 올려서 최대치를 해주시면, 학교 교실 정도 안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DSP 볼륨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의에 적합하게 아예 에코가 없는 기능이니다 참고로 이가의용은 고음 위주로 소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가 들어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소리의 직진성이 좋습니다. 대신에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하울링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팝모드팝기능이라고 해서 에코를 짧게 리볼브라는 이펙트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프로페셔널 모드 프로페셔널 모드는 노래를 하거나 할때좀더 울림이 있고요. 길게 또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 모드 가라오케 모드는 코어를 많이 넣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녹음 버튼이 있어요. 이 녹음 버튼에 대한 건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USB를 준비하셔서 녹음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약한 20에서 한 30여평 정도 실내 공간에서 강의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마트나 기타 음성을 좀더 확대하고 싶은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M140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자매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M910 마이크를 하나 구매하시면 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이크 채널 바꾸는 방법도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M140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